박사분 먼저 나갔으면죽었지 않았을까요? 말리영불로칠각일까칠각이가리쉐가불쉐 아아 쉐가리, 쉐지리쉐가 네, <웃음> <웃음> 너무하다 아... 개내네개같네아 폭탄 하나 지웠네 그 와중에 폭탄 하나 지웠어 근데 4뎀 들어갔다 폭탄 1개 데미지거든요 딱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폭탄을 뽑으면 4분의 1로 이거지 이거지 이게 대탈출이지 결과로 누승이지 이게 야좀 빨리 나와야될거 아냐 그 다음에 왜곡사 쓸겁니다 그렇지!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, 제자. 오, 와중에 명치. 오우야. 오우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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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신앙심이 추중하구나 자 명치치고 어어? 아 나안 해. 나안 해. 개쓰레기 게나안 한다고. 안 한다고! 여러분 음소거할 준비해주세요.